이제 뭐 해야돼? 달달갈수 있나? 어 연료도 있으니까 이제 갈수 있다 대신에 가네. 저거 아니 같이 못간다 이건 한 번에 한 명만 그럼 난 그리고 럼난 달간... 이건 소형이기 때문에 태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적거든 음. 일단 요 밑에 연료는 하나 달아 놓을게 근데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상자 있다 애가 어. 요게 연료 고체 연료 상자인데 이거를 풀 어. 그 풀고 꽂아야 그래 되나? 어, 풀고 꽂아야 한다. 안 아, 풀고 꽂으면 작동안 한다, 저거. 들고 가? 아, 나... 아, 잠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 어... 통은 일단... 통은 일단 두 개만 갖고 가고 가야 돼. 음. 저거 하나 들고... 또 다른 거 챙길게. 레진? 치... 레진하고 혼합물을 챙겨 가야 레진어? 참, 그러면 창기지점 안좋으면 레진하고 그 보통 <웃음> 뭐, 달에는 있긴한데 표면에 어느정도 있긴한데 그러니까 테러를, 테더도 테더를 좀 들고가자 어, 테더 두세트에다가 혹시 뭐 이렇게 혼합물 한세트 는 혼합물 하나도 가져가고 오케이. 지금은 혼합물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고나물 여기서 에 빼가도 되나? 어, 쌓인 거에서 몇개 빼가도 된다. 어차피 또 양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레지는 좀 많으니까 좀가져가야 된다. 그래. 레지는 들을 게 많더라, 저 위에도. 어, 근데 지금 여기 쌓이는 거 보면은 두 세트 있거든. 들을 <웃음> 게 많음. 멍멍이도 하나 갖고 오고 싶은데 씨앗 하나도 없나? 씨앗 없다 레진 너무 많다 옥수수 같다 이거 옥수수처럼 생겼다 <웃음> 혼합물 추가 생산 완료 레진 두통 써가지고 또 저장소 만들어라 왜 원심불리기에 발전기 꼽아준걸까 아니? 응, 그건 가져가라 니가 내 네, 여기다 달아놔야겠다 거기 가면 전기 없다 창고로 그렇네 그리고 산소공급기 하나 있으면 되거든 알루미늄 세라믹이니까 음. 세라믹은 있고 알루미늄도 하나 있고 달에서 모래나 캘한다 <웃음> 일단은 출발하지 마. 나 준비는 아직 덜 마쳤다. 뭔가를 빼먹은 것 같아서 지금 좀, 좀지심하거든 녹색 바위다. 야, 여기 와가지고, 니템을, 여기 있다, 얘가. 응. 저 위치. 그 바닥, 그 주황색깔 바닥에다가 니가 지금 들고 있는 템을 전부 떨고 덜... 한번 점검해야 겠다 뜨뜻... 아씨이 유기물 아직도 안 빼진다, 야 뒤에 어디 있는데? 총에 꽂아 아, 놓은 거통 3번... 아, 총 뒤에 있는 거? 응. 뒷부분에 꽂힌 건안 빼진다 옥수수 두개호남물두개바에내려 그러니까 소용 한번 점검해야 겠다 어.. 아까 읊어줘도 끝나겠다 음, 그래도 빼놓는게 내가 확인하기 싫어자뭐 몇개 없다 통이.. 통이.. 어차피 총이 꼽혀있는거는다 통이니까 나 뜨놓을게 아 통은 두개만 갖고 가라 그 외에는 떨거라 이거 빼자 통 두개만 갖고 갈게 이거 그거 태도 만들어 두개다 어 테더 만들어야 겠다 그리고 요 레진은 잠만 레진은 없다가 아 그래 잠만 그걸 만들어야 돼. 일단은 레진을 주워서 이걸 하나 만들고 뚜뚜뚜. 우주 다른 행성 한번 가려면 이렇게 전진호 혹시 물까 달아둘게. 어 그거는 그거는 그태더 한쪽. 응. 음. 이거 챙겨. 어 그거 하나 챙겨라. 그태더 오른쪽에 달려있는 거 빼고. 응. 음. 그, 태양 전지 위에 올려놔라. 요거를, 꼽아보고. 어, 그렇게 따라놔라 요렇게 해보고. 그리고 요 레진을 전번 내가 만들어줄게. 레진을 지금 만들게. 음. 혹시 모르니까 요거 갖고 가야지. 응. 음. 바로 산소 필터라는 놈이다. 뭔데? 아까, 아까 얘한테 들었던 일회용 산소 필터말 그대로. 이거 갖고 가라. 뭐 하는 건데 이거? 그거 먹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태도 설치 못해서 개가 사... 산소를 대신 소비. 다행이다. 임시 호흡기 당차. 이거는 고체 연료는. 고체 연료는 하나 들어라. 하나 꽂고. 어디 보자 또 준비할게 산소 공급기가 저 위에 달려있고 아 그래 중형 플랫폼이 없네 잠깐만 플랫폼 안될 거니까 그 산소 공급기 음. 네? 플랫폼 아어네가 아, 들고 있어야지 여기 안에 있는 거? 어. 뺄게. 대형 플랫폼 거기에 달 거라서 빼놔야 아마 거기 가면 혼남물양 자체는 그렇게 막 없지 거... 호남물은 음. 그 달에도 좀 있거든? 비교적으로 그래야 된다 좀 기다려 지금 전력상태가 안 좋아 바로바로 <웃음> 바로 뭐가 안나온다 <웃음> 어, 사람하면 우주로 쏘아 보내기 참 힘듭니다 <웃음> 야, 원래 그렇다 몇 조씩 된다. 원래 힘들었다. 아 포장기 만들고 싶은데 음, 지금 당장은 못 만드네. 연구 한번. 달에 갔다 못 오면 어떡하냐? 음, 만약 못 오고 죽으면은 아이템 찾아 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죽지 마라. 그러려면은 또 우주선 하나 만들어야거든. 그러 그러니까 그게 일로와야되지아 맞네. 못 왔으니까 <웃음> 어.. 못 왔으니까 우주선 또 만들어야 하는데 더 문제가 뭔지 암? 뭐..드.. 되... <웃음> 지금 내가 유도 표지를 만들어줄 건데 음. 유도 표지를 안 들고 가면은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얘가 음.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 나중에 못온 나중에 다시 죽었는데 가야한다 했을때그상에서못 돌아오면 못 찾거든 이게. 그렇지 <웃음> 어? 지금 안되는데 응어어 어. 가해도 데리고 가는거지 그러면 그렇겠지? <웃음> 요거 두개도 갖고 가라 뭐하는건데 유도 표지 그게 있으면은 그 일단 착륙 지점에다가 그거 하나 근처에 박... 이, 이거 여기 요기, 여둘다 요기 들고 가서 어둘다 들고 가서 하나는 착륙 지점에 받고 하나는 뭐 네가 표시하고 싶은데 막 박... 그렇게 들고 있을게 혹시 몰라서 <웃음> 하나 더준 거거든 <웃음> 그런 건 얼마든지 예비가 있어도 부족 당장 지구에 여기 지구에선 쓸 일이 없지 엄마는 대형, 그건데. 자, 됐다. 언니, 네, 가방 다 채웠나? 어. 빽빽하게 다 채운 거 맞나? 자리 하나도 없이. 어, 없다. 그 기계인, 그, 출력 기계 옆에도 붙여놨나? 어디? 그, 그 빨아들인 기계 있다이가, 그것도 세칸다 채웠나? 어, 그거 원래 통으로 다 꼽아놨다, 원래. 어, 야. 아, 그래.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다, 또. 어, 아, 충, 꽤나 심각한거 빼먹을 뻔했네 아! 한자리 남아있다 다행이다 어 거기다가 에 채워넣을게 하나있다 어딨지? 아 그래 여기있다 작은 제네레이터 뭔데? 유기물 있으면 작동하는 엔진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 자 이거다 요거 챙겨가라 요거를 이게 유기물이 있으면 작동 하는데 달에도 유기물이 있고 엔진이가 어 유기물 하나 넣으면 은좀 짧은 시간동안 작동한다 잠깐만 이거 어디다 놓지 그... 어. 기계에 빈자리 있다 이거 빨아들이는 기계 걷다 달아다 어 잘했다 아 그래 그거 요 유기물 하나 그 꺼져있지 전원 한번 음. 확인해봐 꺼져있으면 저 유기물 하나 꽂아라 바닥에 놓으면 어, 하나 꺼져 꽂아라. 있다. 어, 꺼져있으면 꽂아놔라. 켜져있으면 안 된다, 그거. 계속 낭비되니까. 자, 이거 가져가라. 그, 그, 기계 위에다 꽂으면 된다, 그거. 꼽, 았다 어, 어, 꺼라, 어, 꺼라, 어. 꺼라. 작동한다 꺼라, 꺼라. 얼른 꺼라. 불, 껐다. 그래. 이제, 그거 안, 그거는 나중에 가져가가지고 필요할 때만 키고, 응. 잘 출발해라.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가면 뭐하노? 어 여기 입구로 저 앞쪽에 와가지고 F 누르면 타진다. 입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어 여기 있네. 어 거기에서 F 눌러서 타라. 탔다. 위대한 나의 친구여 첫 번째 비행을 축하하네. 자 C <웃음> 눌러서 Fire하면 되나? 어 C 혹은 V 거다. 뭐 눌러라. 하나 둘셋 Fire. 니가 땜 Fire Fire 축하한다 f i r 첫 번째 비행을 Fire. 파일. 우와. 뭐야? 지구에 다시 내려오지 마라, 일단. <웃음>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그럴게요. 조심해야 다시 안내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 그 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달에다 날아가. 어, 어떻게 착륙하는데? 그, 아마 그 달로 이동하고 나면은 그 표식이 보일 거다. 그 달을 빙글빙글 돌 거거든. 지금 지구에 그 상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왠지 몰라도. 어, 일단, 달로 가면은, 천천히 달궤도에 멈추면은, 그 상태에서 달궤도 따라서 돌거든? 음. 그 상태에서, 뭐, 니가 좋아보이는 자리에다가, 그, 흰색깔 원이 크게 뜬 지역이 있는데, 그거 하나 클릭해서 내려가면 돼. 어디보자. 계속 지구 돌다가 달로 간다고. 그, 일단 지구 궤도에 올랐지. 음. 그럼 거기서 에 C 한번 눌러봐 C? 어 C 누르면 아마 넓어질거다 그 다음에 달, 지구 달감대 데솔로어어데솔로로 갔다 어 그러면 이제 이동하고 나면은 천천히 그달 궤도에 멈추고 나면 빙글빙글 돌 그거 따라서 음. 그 상태에서 네가 괜찮아 보이는 자리 찾아가 음. 흰색깔 원을 누르면 거기에 괜찮은 자리인것같은 거기 누... 어? 여기 뭐이 옆에 신기한거 있다 어뭐 이상한 검은색 깔 육각형같은 이상한 놈 검은색 육각형이 파란색깔 빛나오는데 어 그거 근처에 착륙해도 괜찮다 어, 그럼 어쨌든 착륙하고 뭐... 나면은 꼭 유도표지 하나 박아놔 음. 축하한다 첫번째 비행을 그리고 새로운 <웃음> 우주에 도달한 것을 <웃음> <웃음> 와 상당히 안 좋은데 우주선 됐다 왜? <웃음> 절벽이 되졌다 우주선이 어우 씨 조심해라 떨어지면 씨. 한방이다 <웃음> 여기 착륙정 주변에다 나 해라고 어 바로 옆에다 해도 되고 뭐 일단 우주선하고 안 겹칠 자리 그리고 거기서 짐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 플랫 좀 위로 올라가서 내려야겠다 어.. 그.. 플랫폼 큰거 내려서 설치한 다음에 음. 우주선 안에다가 산소.. 산소 공급기 있다 얘가 어 그거를 설치해라 안에 우주선 안에? 어.. 우주선 안에 그거 설치하고 나서 태도로 연결하면은 산소 공급되거든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데 일단 그.. 박스를 빼? 어.. 그 박스 빼고 그 박스는 바닥에다 설치해놔라 플랫폼이니까. 아, 이거 어차피 옮기는 거다행 거니까 일단 아무 때나 놔둬놓을게. 어. 일단, 삼소공급기 해놓고, 테너로. 산소공급기 그거, 그 안쪽, 그, 박스 들어있던 블록에다가 설치하면 응. 설치되거든. 그 다음에 열기하면 되나? 어, F로 눌러가지고 열면은 설치가 돼, 자동으로. 그 상태에서 테더로, 연, 테더 박으면 연결돼. <웃음> 왜왜 f 플 눌렀는데 열기가 안되냐 이미 열린가 아이가 아닌데 어 그렇네 <웃음> 테더를 어디다 박지? 어, 죽었다. 됐다, 열었다. 어, 됐다. 그 다음에 요 주변이 위치가 좀안 좋으니까 다듬어야 된다. 먼저 시바 크레이터 안에다 우주선이 떼놓고. <웃음> 뭐 그거는 니가 뭐 거기에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 난 참고 난... 다시 한번더 뜬다는 생각은 아직... 아마 지금 거기 있는걸로는 돌아올때연 연령... 열려 음. 근데 아늑하고 좋다 요한이 어.. 오늘 그래서 그런 데 되시는 거 아야 씨발. 그래도 올라가는 길은 예쁘게 만들어 놔야지 열심히 다듬어 봐라 거기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한다는 새. 각도 올거가. 나는 여기서 좀더 발전을 기해야겠다. 그 다음에 오게. 니가 거기서 자원을 얻어서 돌아오면 돼. 음. 텅스텐 같은 거 가져오면 된다니. 음, 참고로 그 광물 자원들은 그냥 그대로 가방에 가방 가득 가방 음. 가 타고 그리고 내가 그 저장소 하나 줬다이가 8칸짜리 그거를 펼친 다음에 그 지금 산소호흡기 박혀있는데 거기에다가 바꿔서 달면은 또 여덟 칸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 거기에다 광물 가득히 채워서 가져오면 돼 오케이 아 내가 그 방법을 찾느라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지 <웃음> 이제 어, 네가 좋다. 새로운 자원들 가지고만 온 한번 발전을기할 아니면 그냥 나도 같이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웃음> 그러려면 연료가 오지게 되 뭐야 저거 여기 막 노란색깔 막 가스 분출하고 난리 났다 어 그런거는 뭐 무시해라 직접 안 맞으면 상관없다 나안맞 한번 볼까? 뭔지 조심해라 음.. 훅 잘못 다하면 이런거는훅 가버릴 수도 있다 장나하다가 사람은 연약합니다 흥. 오케이 일단 짐이나 먼저 풀자 아첫 출발을 아 니한테 맡기자니 역시 불안하긴 불안하다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웃음> 그래 이시키면 게임을... 일단 대형 플랫폼 깔았다. 어 그리고 그건 니아 네... 모르겠다. 니가 무슨 아이템을 갖고 왔는지 까먹었다. 골퍼 줄게. 중간 크기 저장소도 일단 설치 박아놔야겠다 어지면에 박아라 산소필터는 아니고 산소필터는 가방에 그대로 넣어놔라 유도 표지도 아직 아니고 구철로 주전기도 아니고 아까 이거는 요 주변에다 가냥 떨궈놓을게 일단 아이템 다 떨궈놓고 태도하고유도 표지 하나에다 그리고 산소필터 두 개다 들고 그전태양전지는 위에다가 다.. 끌어오고 응. 있으면 된다 참고로 그 지하로 들어갈 때는 태양전 응.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하는 전불안 들어오니까 쓸모없거든 그건 근데 지하에는 바람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응. 존나 신기한 건그 다음에 뭐 해야되지 대형 플랫폼 위에 뭐뭐지어야 되지? 먼저. 지금 당장에지을수 있는 건 없을 거다. 응. 그냥 거, 광질해야 되나? 어. 주변에서 그냥 광질한 다음에 자원만 존나게 가지고 오면 된다. 지금 당장에 할 일은 그거다. 거기에 지하 근처에 지하 동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면에는 레진도 있을 거고 호나물도 있을 거고 그걸로 태도 양산하고 뭐 레진으로 저장소나 뭐 그런 거 중... 주... 응, 근데 노란색 물밖에 안 보인다. 아, 다 자네고 이차 타고 싶은데... 아, 그런 거는 멀쩡한 거 없다. 원래 그렇군. 거기에 멀쩡한건 없다. 그런 걸로. 그래도 태도 아껴 써야 된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태도는 아껴 써. 당장에는 그 주변에 안정적으로 혼합물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음. 엄청 조심했어야 한다. 아 있네. 뭐, 있나. 야, 구덩이에 착륙된 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어 그거 주변 판매는 뭐 나올 수도 있다 엄청 뭐만뭐뭐이거 있긴 한데 뭔지 한번 보고 올게 아마 레진 혼합물 그런 걸 거야 아니면 유기물이나 유기물 좀 얻어놔라 거기서는 그 제네레이터 돌리라고 유기물 있어야 한다 유기물은 아니라 무슨 광물같이 생겼는데 뭔지 한번 봐야 된다 대부분은 광물처럼 생겼다고 <웃음> yes. 광물이 많으니까 참고로 내가 통을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빠졌을 때그 지형을 다시 재설치하면서 올라오라는데 응. 빨아대지 말고 그냥 설치하면서 올라오라고광물을 맞는 것 같다 어. 응. 어. 아난 라데라이트를 좀 얻어놔야겠네 면 땅을 파러 가볼까? 그거 하는 게 제일 쉬웠다. 일단 뭔지 모르겠어. 아, 문제 내가 이거 있네. 들고 있는 거. 어, 점토네. 아, 점토네. 헤더를 하나 더 뽑고, 아야. 아, 그럼 통은 사용해야 안해. 안 돼, 안 돼. 떨어진다, 떨어진다. 요, 여기서 설치면 안 돼? 동굴... 동굴이... 지 동굴 겉을 파면서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 여기가 동굴이야난 라데라이트를 얻을 것이다 깊필코 안드시 안돼 미끄러지지마 이시골 미끄러지면 뒤져 뒤지고 싶어 이따가 요 여기다 길을 새로 파고 싶어. 원 고난물 같 여기 이상아 여기를 바라고 아 진짜 손전등 어? 아데라이팅 야 위험하다 여기 왜 어, 구멍을 뚫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태도 따라서 올라와라, 그렇게. 태도가 안 보인다, 씨. 산소 필터 있을 때까지, 산소 필터 있으니까 침착. 응, 음, 그게 네, 네. 찾았다. 태도 찾았다. 항상 설치하면서 와라,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음. 아니, 여기, 여기, 동굴 자체가 안 좋다. 길이. 그래도 별수 없다. 그런 데서 섬화 연습 같은 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갈 수밖에 없지 어찌됐건. 다행이다. 아, 찡찡거리든 아니다. 길을 만들었다, 결국. 원래 그렇게 가야 한다. 나이스, 개잘됐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 썼으면은, <웃음> 진작에 한번 죽었다. 아, 라데라이트, 라데라이트 단지를 한번 발견했군. 좋아. 오, 미네랄. 오, 어, 요 밑에 여기 또 뿌려, 아, 또. 밑에 또 동굴이 있다고? 넌 뭐니? 이 로봇근데 뭐야 진짜 이쪽깨길도어놔야돼 어? 뭔 이상한 광물이 있네 무슨 광물? 마우스.. 돼. 마우스 이 상태에서 갖다 대면 한.. 뭐지.. 처음 보는 거다 지형 채굴기 꺼낸 상태에서 보면은 뭐인지 뭐지 이거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왠지 몰라도 나 같은데 뭐 한번 캐 봐라 캐 보면 알겠지 제스퍼포는 뭐야 혹시 보니까 일단 한번 챙겨 보자 와 가득 채웠다 탈출. 탈출. 탈출. 철, 망간, 중석. 어 아, 아, 그거 가져와라. 꼭 가져와라. 망간이 만간, 있는 거네. 망간이 있는 거네. 어 그건 꼭 가져와라. 많이 쓸 거다. 애가 꼬우면 뭐가 나오더라고. 아 근데 그게 모자라다. 뭐. 그게 없어서 여기. 공간 없나 설마. 아 공간은. 많은데 그게 없다 뭐 테너 아 테너 테너는 만 주변 그 동굴 밖고 나오면은 바깥에 그거 있을 건데 오잘 오, 안보이더라 그런건 함무물 있을 건데 없애기. 없으면 없으면 집까지 와서 다시 가지러 <웃음> 가야 코, 코빼기도 안보여가지고 아 이래서 빨리 음, 어디에 도착하던가에 원심 몰리기로... 아, 근데 다행이다. 나 방금 길길 길 뚫다가 길잃는 거거든. <웃음> 뚫다가 있고, 어 뚫다가 근데 길도 예쁘게 다듬어졌다 다행히 다행이 확실히 어 괜찮은 거지 아마 그 철망 강준석을 쭉 구워서 나오는 게펑스테인 거인데 <웃음> 아야 씨아 아유 <아이고>, 저 <적> 같은 거 <웃음> 진짜 <웃음> 이 새끼 없애야겠다 뭐야 안 없어져? 아니, 난 없앨 수 있어. 방법이 있다. 뭐야. 아, 아 통이 비었구나. 어쩐지. 그러면 약간 지형을 파서 만들어주고. 와, 덕구. 그 통나무 다리보다 올, 단이 편하다, 여기. 바이. 길을 성공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아야, 씨발, 이래도 되네. 일단, 뭘 해야 되죠? 자원을 잔뜩 가지고 오는 게니 네 임무. 어, 자원 갖고 왔다. 일단, 이거, 철, 망간, 중석을 다섯 개 갖고 왔다. 그거를, 기왕이면 더캘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주변에 진짜로 호남물 없나? 어, 안 보인다. 아, 그건 좀 많이 곤란한데. 일단, 이거 다 꼽아두자. 이건 뭐지? 제스포포는 뭐지? 재수 뽀뽀? 뭐 이상한 거 있길래 일단 들고 와봤다 그벤데왜 미네랄하고 그런 거밖에 없노? 암모늄이다 저거. 그거 좀. 암모늄 알았는데. 같은 것도 필요 없다. 혼합물 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혼합물인 줄 알았는데 암모늄인 것 같아 저거. 산소 주의하고 산소 필터 상태도 확인하면서 다녀가 응. 음. 일단 그것 때문에 내가 산소필터를 두 개나 챙겨준 것만 다행히 혹시나 다행히. 자원 모좌할까봐 내가 저번에 그 산소필터 없이 갔다2뒤집한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챙긴다 이 나가면서 지구에서 다닐 때는 뭐 그냥 길거리에 널린 게뭐 그런 이런저런 거다 상관. 왜 주변에 그게 없을까요? 혼합물이 없을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산소 필터에 산소 양을 주. 오케이. 그게 별로 안 나는 순간 니네 그냥 붓가는 거. 그리고 산소 필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소모되면. 사. 응. 그... 개수를 두 개나 주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막또 오래가는 놈들은. 아 어, 그래 혼합물이 필요한데 혼합물이 없다 주변에. 진짜 내가 그냥 그대로 배달해버리고 싶은데 이대로. 근데 로켓을 하나도 만들기에는 좀돈 많이 들지 않나. 음, 만들 수는 있다. 음, 만드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음. 근데 음... 만들어 만들어 소형 로켓은 아무리 만들어도 쓸모가 없으니까 나중간은 그냥 전부 폐차시키는 것뿐이 되겠. 나중간은 누가 왔다. 누가 왔을까요? 우리 몰라요 아 모뉴입니다 아 여기 왜 종량 덩어리가 하나도 안보이냐 아 어, 구리 하나 아 니한테 하나 다른 아이템 하나 주는걸 또 깨먹었네 뭐 작업등이라고 아주 유용한 도구 하나 있한 11시네 좀 이따 자야겠다 플래시 작업받아야겠다 이거하고 플래시는 포기하고 이것만 해라 안된다 지금 그래. 그리고 할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안 조, 안타까운 게 주변에 왜 그게 없나요? 야, 이거 포기각이다 여기. 와 <웃음> 아무리 찾아도 없다. 찾아도 없으면 그냥 뭐 자원 싣고 도... 응그 돌아올 때 생... 돌아올 때쓸 산소 남겨놨 산소? 어 산소 필터 잠깐만 어, 찾아봐야 되는데 또 로켓 만들고 가야 너 설마 <웃음> 그럴 거... 아... 씨. 아 근데 왜 여기 그게 없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라 안 되겠다 조금만 더 해보고 아이 나그 산소 필터 몇개 남았는데 지금 거의 없다 그냥 그럼 돌아와라 그냥 그러다 죽는 것 보다 낫다 죽지 않을 정도로 탐색만 해볼게 한번 <웃음> 그러다 죽는다니까 내가 당해봤다 아이다그 테노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거라서 괜찮다 지금 아직까지 아그 정도는 괜찮다 이제. 일단 쓸데없는 선물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을 다깎아봐야된다 일단, 구해놓은 아데나이트를 전부. 구. 아니 니가 원래 어휴, 씨발, 이게, 이게 아직도 때려? 와,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도 또 때린다고? 대단하 놈. 어이 씨발, 때리네? 와, 또 답이다. 요안에뭐 있어? 우주선 안에 우주선? 뭐... 무슨 우주선? 타고 아, 온 거? 아니 옆에 뭐 이상한 잔해 같은 거섬 아연 석도 잔해를... 필요하나? 어가져온나 있으면 아주 좋은 우주, 거 우주선에 하나 꼽아져 있더라 어... 그거 꼭가져온나 그런 건잘 챙겼다 알루미늄 합금 아 그것도 합금은 꼭가져온나 그거는... 그건... 예상치 못한 수익이긴 한데 어, 아주 좋. 어 점토는 버릴 거다. 점토는 뭐 당장 만들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거는 원신불리기 돌리면 나오는 안안챙긴 거지. 어어 그거는 그냥 기지 앞까지는 옮겨놔. 라 혹시 모르니까 필요 나고 쓸 때는 있는데 쓸곳 자체는 많거든 그래 내일은 몇시쯤에 할건데 그러면 내일? 몰라 나 어. 몇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멀리까? 어 아. 내일 뭐 할지 모르겠다 아뭐또 플래시 만지고 있겠지 지금 <웃음> 어 만지고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아, 이걸 내 혼자 하는게 아니라가지고 그런거다 뭐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거지 플래시를. 나도 혼자 하면 그렇게 막재밌진 않거든 아그 플래시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아 같이 하는 거플래시랑 응, 합작하고 있다 아그 저번에 낀건 합작... 말해줄지 그 300레벨 딱 해가지고 어 설마 그거 만든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니? 아니 그거 만든 사람이 후속장 만들어도 된다 해서 드럽게 짜증나게 한거 하려고 나도 당했다 아... 이거 <웃음> 사악하네 어 테더 한 개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네. 나, 나한텐 큰 거다 우주선 연결돼 그... 있던 테더 하나가 낭비였다 어 그쪽은 그거 가까이에 박아둔 낭비다 음. 음. 와 조금 더갈수 있게 됐다 와 근데 왜 미네랄밖에 없니? <웃음> 미네랄은 뭐다 연구해라 엄청 많이 주네 행성이 달라지면 그렇게 된다 전체적으로 <웃음> 아 제발 그것 좀 주세요 그것이 아마 혼남물이겠지 음. 야 테더 옆에서 알짱거려도 산소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바로 무슨 산소 필터가 아마 슬슬 끝일 거야 수명 그 질식사입니다 할때 빨리 들어가면 된다. 그런 가까이 진짜 가까이 있는 거 아니면 그거 뜨기 전에. 탈... 이게 호난물로 추정되는 게 하나 보인다 안되겠어 오... 동굴 안에 있는 거 철수해야겠다 임시로 빼놔라 그런 거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더 왔다 갔다 할수있으면 호난물 얻어두면 더 좋겠지 안되겠어 동굴을 좀 다듬어서 낭비되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도록 해야겠다 근데, 잘못 닫으면 목 날라간다. <웃음> 아, 그정도까지 아니다. 와. 아, 그래, 여기다. 얘도 없어. 얘도 낭비다. 좋았어. 이제 이놈을 또 연구를 시켜버려야겠군. 아. 하... 뭐야. 아, 니한테 작업등 주는 걸 까먹었다. 저용 태양전지보다는 작업등이 더 쓸모있을 까아 작업등 뭔지 안다 진짜 지구 행성 여기는 진짜 조금만 걸어도 호남물 튀어나오고 <웃음> 저기 호남물로 추정된 게 보여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는 당장에 호남물이 거의 없지 음. 원래 그렇게 까지 없진않을 텐데, 어디들 아, 내가 저번 에 했을 때는데 솔로 에서 그렇게 막 부족 하지 않았 는데. 작은 숲 하나를 건너서 미네랄을 채취 유기물보다는 역시 미네랄이 도는 아, 또내려졌네 니가 심어놓은 그놈은 자리 차지 너무 많이해서음 마니아에서... 일단 임시로 묻어버렸다 오케이 근데 안 죽었다 씨. <웃음> <웃음> 땅속에 묻었는 애도 아직도 움직이 야, 지금 음. 말 걸면 안된다 지금 나발 헛디리면 죽는다 오 조심해라